참 기특하죠? 잘 키웠어. 어 바지를 입어보면. 뭐? 누구랑 결혼해? 아내 <웃음> 로망 다깨부였어 네가. 몰라. 몰라. 결혼 안할 거야. <웃음> 들어오신분 아니지 깜짝 놀라는 건 아니지? 이 영상이 첫 발표 영상은 아니니까요 음 어쨌든 영상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오늘은 아빠한테 결혼 이야기를 <웃음> 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허락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 범인의 부모님들과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형식상 밥 먹고 아빠 얼굴도 오랜만에 좀 핑계 삼아서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시 반에 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거든요. 화장을 얼른 해줄 겁니다.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웃음> 해줄 거예요. 어차피 조신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안 한다는 느낌으로 할 거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오랜만에 보는 배경일 거예요. 강릉집에서는 촬영을 거의 한적이 없어서 그러면 얼른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스피드로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 고데기를 미리 발열을 해둘 거거든요. 제가 고데기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강릉에는 고데기가 없어서 범이가 올리브영 가가지 고데기를 고 사다 줬어.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 집에 <웃음> 보다나 봉고데기가 세 개나 있거든요. 세 개나? 와 근데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강릉에 하나 두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다 달라고 하기는 했어. 아. <웃음> 근데 범위가 고데기를 사러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거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거기 친절한 올리브영 직원분께서 보라색이 핑크색보다 더 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전화해갖고 보라색으로 사도 되냐 <웃음> 참 기특하죠? 잘 키웠어 그래서 얘를 일단 미리 80도에 맞춰서 켜주도록 할게요 네 어, 바지를 입어 범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잖아 <웃음> 왜? 왜 <웃음> 자꾸 쳐다봐 <찾아봐>. 웃어줘 <웃음> 어, 아 카메라에 너무 이상하게 나오잖아 <웃음> 그림자 져가지고 안 그래도 못생기게 <웃음> 나오는 게. 그 웃는 모습에 설레 안 설레잖아 아니 얘가 있잖아요 글쎄 그해 그래, 우리는 보기 시작하더니 막 자기 혼자 막 실실 쪼개고 나한테 갑자기 웃어보라 그래서 웃어줬는데 하 하나도 안 설레 이러고 개 어이없어 여기 멍든 거 보여? 음안 보이는데 데이지크 무드한 마스카라 롱 앤컬 초코 브라운 카카 브라 오늘 수줍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거란 말이지. 뭐? 누구랑 결혼해? 아, 있어. 니는 아니야, 일단. 요게 톤이 아주 딱 적당해서 이걸로 언더까지 하면 아주 예쁜데 오늘 은언더님이 섀도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 뒤에 있는 섀도우로 파우더만 해주면 끝. 이렇게 하고 이제 고데기만 해주면 되는데 얼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있다가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제가. 나오느라 악세사리를 못해가지고 악세사리는 차에서 하려고 따로가지고 왔어요. 아! 역시 박성범은 옆에서 이런 걸 봐도 관심도 없어. 내가 뿅찡거리던 말좀 도와줄 법 한데, 이것 봐 거의 다 하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해주고 귀걸이를 내가 쬐끄만 거를 할지, 이거를 할지. 봐봐요, 여러분. 이요이만귀걸를 할까요? 이니면이 하트 를 할까요? 이니면를 할까요? 몰라. 구를이를 할까요? 이라구 진짜? 왜? 요이 친구를 할까요? 이 친구를 할까요? 이구를 할까요? 이 친구를 할까요? 이친까아이이거는 아니야 정말 친구핀트까이상해까이거 왼쪽에 이할까 오른쪽에 할까 왼쪽 친구를 할까요? 이쁘지를 가가지고 어떻게 말할 거야? 여기서는 소윤이가 얘기를 꺼내야지 뭐래 참 웃겨 진짜 니다 말한다 아니 얘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웃음> 아니, 내가 봄이한테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좀 맛있는 식당 이런 데서 나는 하는 거를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결혼 얘기 꺼낼 때 다들? 근데 우리 골프장 가가지고 그 골프장 보면은 중간에 밥 먹는 데가 있거든요? <웃음> 학교로 따지면 좀 매점 같은 느낌이지? 맞지 매점 같은 완전 매점 같은 느낌. 근데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어버님한테나내 <웃음> 로망 다깨 부셨어 네가. 좀 이쁜 레스토랑에서 나는 얘기. 어, 내 로망 와장창 됐어. 괜찮아 지금또한방 오리백숙 먹으러 가는데요. <웃음> 차라리 이게 낫다 한방 오리백숙이 봐만. 빨리 가. 아 어, 그만해. 아버님한테 이아님한테엎드려빠따겠다 <웃음>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라고 저번에도 빠따 맞았잖아. 니라고 그런 말 하면 믿는다고. <웃음> 아유, 안녕하세요. 아빠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화나면 안 돼? <웃음> <웃음> 오리지널이란 말이리에서먼나왔어 오리지널? 오리지널오리 대박! 원래 오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오리지널이 뭔데인데? <웃음> 오리도 지랄을 못할 <말할> 수 있다 <웃음> 진짜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홍범이한테 너희 부모님께는 너가 부모님 얘기를 꺼내라 이렇게 했거든 응. 골프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매점 같은 데갔 있거든? 응. 거기도 골프 옷 입고 얘기했다 계산은 돼서 또? <웃음> 나는 흑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데? 내 로망을 다 깨보셨으면 어, 그건 진 괜찮은데 몰라 결혼 안할 거야 또 <웃음> 하지 말고 근데 원래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막힘숭생숭하고 계속 한 30번씩 얘기해 요 결혼 안 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막 오면 내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얘가 막 잘해줘도 모자를 파네 자꾸 나를 놀리고 이러니까 뭐 얘는 나한테 진짜 장가올 마음이 있나? 이 생각 계속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좋조식간 사이다 네? 네? 좋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밥다 먹고 잠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러 왔어요 약간 뜬금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안녕 안녕! 하이! 언니,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웃음> 카메라밖에 안 <웃음> 보이는데. 지금 이 유튜버의, 이 유튜버의 삶, 진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나? <웃음> 어, 감사합니다. 우와,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어, 생겼선물 어, 한번 뭐,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래서... 가서 할까요? <웃음> 아 추워 아니 둘이 커플룩이네? 이게 아, 뭐야? 얼죽둥이야 오늘어 얼죽둥이 뭐야? 얼어 죽어도 등은 까고 다니 아! 아, 그래도 다닐. 여기는 마켓이다 다행이다 응. 어머! <웃음> <웃음> 어머! <웃음> <웃음> 어머! <웃음> 어머! 배터리 또 배터리 없다 <웃음> 집에 있는데 배터리 범인님이 <웃음> 사을 사실... <웃음> <웃음> 뭐가 들어있냐면요. 근데 너무 잘 보이는데요? <웃음> 샤넬에서 주신 물. 피부 <웃음> 좋아지라고? 여기 또 샤넬이라고 써, 써져 있어요. 어머, 언니, 이거 너무 특별한 기프트다. 응. 이거 잘 간직해, 간직할 게 이제 아, 네. 보스토업을 할 건데 돈안 걸고, 돈 걸면 안 되잖아. 네. 어, 안 되지. 안되지저지 어, 왜? 네. <웃음> <웃음> 원래 안 하잖아, 우리 돈 원래 안 걸잖아. 우리 원래 돈안 걸잖아. 좀당 10만 원씩 했잖아. 진짜. 아니야,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아니잖아. 어쨌든 음. 이번에는 그냥 진 사람들한테 이거 피부에 아주 아주 좋은. 아 그럼 저희 맨날 저희되겠네 나. 어, 요 머드 팩을 할 거거든요. 요 머드 팩이랑 코에 있는 요 점점점점 피지 관리해주는 블랙헤드 팩, 요 벌칙 벌칙으로 할 거야. 내가 피부를 내주는. 그, 거진 거 거. 사람이 아니지, 묻히는 거 어, 그치 그치. 그럼 광판 사람은? 그러네. 광판 사람도 묻히게. 해, 그럼. 그래 그럼 광판 사람도. 응. 할게. 그래 가자, 그래. 하고 하려고. 억지로 막 아니. 지거나 그러면 그것도 안돼 맞아 아니, 아니 이거는 가요. 근데 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웃음> 아니, 피부 관리하는 건데 바로 시작하자고 그냥 그럼 광한개 팔으면 한번 칠하고 두개팔르면두번칠라고오 아. 어, 좋다 오케이. 그럼 고한번고 고. 나는 고 아버님 아빠 벌써 피부 관리아구이나 <웃음> 관리 들어가야 돼두개다 두 개? 맞아. 그러면은. 도전. 아, <웃음> 자, 뭐 할래? 머드랑 블랙헤드 중에서. 한 개씩, 개씩 해줄까? 한 개씩 해줄까? 코에다가 그러면은 블랙헤드 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블랙헤드 말고 먼저 머드를 먼저 하자. 이게 오케이. 촉촉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좋은 거 아니야? 그러간파리 그래, 좋은 이제. 건데 이거. 맨날 간파리. 그러면 지는 게 낫지 않아? 어. 하나. 아니 야 아니. 야 하나. 어어 어, 여기 코잖아. 조금 <웃음> 웃기긴 하다. 입 <웃음> n <웃음> <웃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웃음> 하시죠 <웃음> 이인 <인이> 입으할게 <있잖아. 웃음> 없습니다 어, 그래. 아빠 조용히 고 <웃음> <웃음> 백피더아 안돼! 맞네. 아아요아맞지 네. 썼어. 네. 아박이에요난아니다아로아요아아서일요 일로, 일로, 일로 네. 자, 성범이는 블아헤드가 문제니까 너는 블랙헤드 관리를 좀해야아 음, 얼굴이 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그니까, 러 티도 안만나나? <웃음> 옷점 어. 좋아 아, 얘가 딱 땡기네 그렇지 마르고 있어? 딱 땡기네 얘가 5분 만에 말라가지고 <웃음> 성분, 성분이 쫙 깼다 봄이 뭐 드셔도 돼요 뭐 드셔도 돼요 봄이 하나 해주세요 한 줄만 끄어줄게 점심은 좀 많이 져야 되겠다 딱 땡겨 딱 땡겨 아빠는 얼굴 전체에 가득 채울 때까지 일부러 져야겠다 우와 오! <목마> 쪽이다! 이식이네 어? 아, 아,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와와 아. 아. 어. <목마> 아, 이거 우와. 큰일 나겠데 이거 진짜? 어, 근 먹으면 안 되는데... <웃음> 피가 아, 응? 하는 거야... 쪽. 쪽. 진짜 웃고. 박으로 쪽. 오! <웃음> 대박. 아! 나아나 내가 하나 볼수 있는. 나좋어 나도 해 줘. 와! 그. 뭐 하실래요? 어디 와. 어디 할까? 이마부터 차근차근. 그래 이마에 이마에 머드. <웃음> <웃음> 와이분바 진짜 재밌었다 <웃음> 와 대박이다 <은바를>? 요거는 <웃음> 고박을 하셨으니까 두 네. 줄을 끄어 네. 드릴게요 아네 감사해요 아, <웃음> 그쵸 네. 그쵸 어. 이거 촉촉하죠 되게 어. 바로는 순간 너무 상큼하다 <웃음> 하다 계속 줘야 되겠다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음. <웃음> 내가 근데 뭔데 광파는 사람이잖아 그치 음. 광파는 사람들 그럼 네. 해야 되죠? 어. 저는 칩니다 도 음. 칠게요. 그럼 난 목에다가 해야겠다. 그래? 왜냐면 그래? 나 화장해 가지고 어, 목에다가 나 많아. 하나? 응. <웃음> 세 개. 세 개. 세 개. 그죠 그거 아닌데. 밑으로 보세 그거는 실리콘 브러시 지울 때 쓰는 거. 아. 어, 그 뚜껑을 꼭 닫아야 돼. 음. 수분이 날아가 가지고 음. 진짜 촉촉하죠. 어. 응. 목에다가 순간 나름. 기분이 너무 좋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무 웃겨. 어, 이마 <웃음> 이거 그리고 되게 잘 발려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오와! 다 낫다. 누가 피가 더 적은 사람 맞아 맞아 맞아 나야 나 나. 이거 안 된대. 일부러 일부러. 이제 1등한 사람 바로 그래야 돼. 그래. 그래 1등한 사람 바로. 아 그러다. 그래 이게. 그래 아빠 그래, 이게 좋은 거니까. 그냥 벌칙이 아니야. 듬뿍 듬뿍 발라도 돼. 시원해. 엄청 촉촉하 이거 진짜 모두야. 바르는 순간 벌써 촉촉한데 이쪽은 벌 굳지 않았어. 네. 맞아. 네. 저는 그래요 지금. 딱땡겨어 재밌다. 돈을 안 거니까 부담이. 맞아. <웃음> <웃음> 언제 언제 <웃음> 어? 돈 걸어갔나. 아니 난돈안 걸었는데. 그제로 꿀만 맡겼잖아. 완전 꿀맛 맡겼는데 나이어나 이겼는데 범이가 <웃음> 처음으로 이겼는데 꺼졌어 <웃음> 처음으로 이긴거지 <웃음> 대신에 이거는 남잖아 지금 2시간째 이거 하고 자, 있는데 자, 자, 자. <웃음> 이게 원래 5분이면 마르는데 봐봐 아빠 여기 주름 다 펴졌다 이제 요거를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얼굴로 사람 물 묻혀? 어, 얼굴에 물을 묻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에 이 실리콘 솔이 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얼굴에 물을 한번 묻혀서 얘를 조금 연하게 틀어주고 아빠가 이 실리콘 솔로 이렇게? 어어 어,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데 음.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롤링이 되면서 봐봐 잘 지워지지, 음. 엄청 잘 지워지지. 음. 엄청 잘 지어지지? 원래 머드팩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되게 잘안지워지잖아 음. 근데 이게 실리콘 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를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 음. 아빠 뭐 지금 CF 찍는 것 같아. 멋있다 그리고 실리콘 브러쉬 이것도 실리콘이어가지고 물갖다가 세척하면은 깨끗하게 씻기잖아, 이게. 위생 적이어가지고 음, 음. 맞지? 음. 어, 너무 예쁘게 다니까 너무, 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여러분 이제 드디어 클렌징의 시간이 왔어요. 아니 나는 진짜 게임을 진짜 그냥 <웃음> 피부관리 해주려고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재밌어가지고 계속 해버렸어. 아니 이렇게 뭔가 게임하면서 피부관리하니까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광고 받으면서 너무 꿀템을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거. 메이크업 딥클린 스틱.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쓴 흔적이 있어요. 약간 클렌징 밤을 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보다 거기서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조금 빠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 머드팩은 벌칙에서 많이 썼잖아요. 여기 도 발려져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워시오프 타입의 팩인데 이게 한 5분이면 다 말라요. 이 머드도 원래 다른 머드 같았으면 은 이렇게 바르고 여기에 막 묻고 난리 났을 텐데 이게 바로 말라가지고 여기 옷에 묻지도 않았고 이게 그리고 뭔가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하고 나서 광고를 봤는데 무조건 저는 제품력이 괜찮은 제품만 광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거리 여행을 갈 일이 있을 때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을 테스트를 하던 정말 저한테 맞지 않으면 바로 피부에 반응이 올라와요. 이게 사실 영상으로도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테스트를 몇번 해봤는데 피부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극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베스트였고 여기 있는 실리콘 솔 이걸로 이제 약간 모공까지 딥클렌징을 해주는 느낌도 나면서 이 실리콘 솔이 되게 좀 청결해가지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요 목에 있는 거 먼저 지우고 이제 얼굴도 클렌징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제가 요 스틱으로 클렌징을 해볼 건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방법이나 뭐 이런 소구 포인트들을 터득을 이미 해가지고 바로 하면 돼요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뚜껑 있잖아요. 요거를꼭 이렇게 캡을 닫아줘야 돼요. 안그럼 내용물이 약간 굳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얼굴에 갖다 대면 내 피부 온도 에 맞게 이게 적정량으로 녹아요. 그래서 내가 딱히 막양 조절을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롤링 해주면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자극이 되게 없는데 이게 클렌징이 제대로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리콘 브러쉬랑 같이 클렌징을 해주면서 나중에 물세안을 하니까 2차 세안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클렌징이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클렌징밤을 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클렌징밤은 약간 좀 오일리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딱 거기서 오일리한 느낌만 빠진 딱 고고 그 느낌 딱!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녹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얼굴에 한번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눈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진짜 이게 귀찮은 날에 너무 딱이에요. 이렇게 쓱쓱쓱쓱 문질문질 해주고 세안해주면 은 너무 그렇게 빨리 클렌징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실리콘 브러쉬로 한번더 문질문질 문질해주면 2차 세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거의 99.9% 세안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날이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우리나라 화장품 너무 대단해. 저는 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이렇게 클렌징을 하면 유화 과정을 무조건 거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신기하게 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물 세안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클렌징 폼도 사실 안 해도 될 정도로 캡처 메이크업이 정말 깨끗하게 지워져서 이 실리콘이 너무 너무 괜찮인것 같아. 저는 약간 워시오프 팩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클렌징이 진짜 너무 꿀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물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안을 해가지고 약간 코가 지금 불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이 블랙헤드 밤. 이게 약간 좀 까슬까슬한 좀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블랙헤드가 지금 고민인 부위에 이렇게 코나 이마같이 피지가 많이 보이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해려면 돼요. 해주고 이 실리콘 브러쉬로 올리 해준 다음에 그러면 우리 코에 오페물들이다 빠지고 있어 너무 신기해 보이나요 혹시? <웃음> 너무 부담인가 이거?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웃음> 너무 고화질 아니에요? <웃음> 너무 날것 그대로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어내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끝!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더럽잖아요? 제가 이걸로 세안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더럽거든요, 이게? 이게 실리콘 브러쉬가 이물 세척이 되니까 이게 되게 위생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이제 제가 물기가 어느 정도 말라가지고 기초를 해주기 전에 간단하게 이 비타민 팩으로 좀 얼굴에 비타민을 먹여주고 나서 기초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머드팩 또 있고 이 팩도 있고 좀 골라 쓰는 재미가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모드팩보다는 이 비타 스틱에 더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얼굴 톤에 비해 목톤이 조금 더 어두워가지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무조건 비타 스틱을 목에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게 또 좋은 게 바르고 나서 이제 5분이면 말라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핸드폰 하는 동안에 이게 다 말라요. 그때 이거를 씻어내주면 되거든요. 그 이게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요런 느낌으로 좀 슬리핑 팩이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죠?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슬리핑 팩이 나오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또 목에도 듬뿍 벌려세요 이게 미백 효과도 있는데 각질 제거 효과도 있거든요? 저처럼 이런 거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해줘도 어차피 이거 5분 바르고 끝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피부결이 엄청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요거를꼭 해보세요. 진짜 피부결 개선에 완전 추천드려요. 와나 피부 벌써 굳고 있어 이거. 이게 요 실리콘 브러시로 문질문질문질 롤링을 하면서 이게 각질 정돈이 되거든요? 롤링 롤링 롤링 짜잔 시꺼내지고 왔는데 피부톤이 갑자기 확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기초를 얼른 해주고 너무 졸려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브이로그 끝! 앞으로의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